어, 일단, 사인, 그게, 그, 빗변, 빛변, 변분의 높이에요. 아, 빗변분의 높이고요? 그러면, 어, 이거예요. 아, 그에서 10분의 x 이 나오는 거고요. 예, 이 빛변, 빗변은, 예, 이 빗변은요, 이게 빗, 네. 빗으로 하는 있는 거고요. 네. 그, 높이는, 이, 각의 수직이에요. 어, 그래서, 이렇게 돼요. 어, 이 10분의 x가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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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어, 이요 어. 아, 이분의 루트 5요이번에의 루트 요이의루요 그래서 목이를 어, 여기다 쓰셨군요. 네. <웃음>